야 이걸 알았거든근데어니 니, 니 나가고나서 한 10분정도 더 했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있잖아 이롭하는거 어. 초록색깔을 깨니까 옆에 뭐가 뜨더라고 그래서 초록색깔을 깨고 계속 깨야돼 아마 6개를 다깨야되나보다 <웃음> 그리고 저 색깔은 아직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지도보면서 그거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치, <웃음> 야, 니도 뭐가 안 좋나? 임종. 임종. 어, 목이 임종했다. 으악! 그래도, 예, 임종, <웃음> 말만 들으면, <웃음> 왠지 드립 쳐가지고, 자꾸 임종으로 드립 쳐가지고 그런가, 존나 웃긴데. 임종이 제일 좋다, 근데, 솔직히, 죽음 중에서는. 약. 솔직히, 그냥, 자다가, 일, 일어, 일어나지 못하, 못, 못하는 게 제일 존나 미련 없는 죽음이다, 이거 그래도. 어내 응. 친구, 내 친구 생일날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임종하셨대. 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진 않더라. 임종하. <웃음> 아무튼 일단 지도 보면서 저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존나 골려야 되겠는데 이제 공간지각 능력 총동원해야 된다 어디 보자 밑에 쪽 같고 여기가 그쪽 방향인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할 거 없고 아 야, 야 응? 민규 하나 찾았는데 어. 여기 보면 한번 여기 중간에 보면 막 양쪽 방향으로 떨어져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 미로 옆에 어이 부분에 비밀 길이 하나 있는데 응. 그거는 일단 돌리는 거다 맞추면 해금 되는 거 같아 일단 그거 하나 찾았고 요거 응. 하나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통과하면 또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 같거든 어? 잘못 떨어졌다 <웃음> 와 이거 들게 어렵다 씨. 더코드사는 생각해보고 합시다 3가 예. 이래 어려운데 꽤 어렵네요 네. 각오하고 와라 했습니다 <웃음> 어 근데 예. 난이 미로에서 뭘 해야 되지? 여기 혹시 미로 탈출해서 그 옛날에 그 정신병 걸리는 방 기억나지? 어 그쪽 와봐 아나 잠깐만 어.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하루 사이에 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노란색은 오른쪽 당근색 왼쪽 어? 왼쪽 아니었나? 어? 틀렸다는데? 일단 배고프니 죽어 야왜 왜 배고픔이 될지? 나안달왜 아, 나는 안달려?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 그래 왔다 이제 아직 하나 안 풍기 그거거든. 응? 이거 야, 점프맵 있던데 알지? 기억나지? 그 방. 어. 그 방에 비밀 길이 하나 있다는데 그걸 못 찾고 있, 그걸 뭐 찾겠다. 그리고 이거 세칸한칸 칸 위로 나 있는 이거 있잖아. 포션 없이도 되는데. 아, 세 칸, 한 칸은 그냥 되지. 내 어. 네 칸, 한 칸, 그거. 내 칸, 한 칸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부셔먹은 거지. 그래, 요까지는 알겠는데. 내네 칸, 한 칸이 아닌데. <웃음> 여기서 저기를 들어갈 수 있나? 그래, 나갈 곳이 없는데? 어디 있어? 그 나무발판발 밟으면 폭죽 터지는 곳. 아. 그리로 갈까 나가는 법은 몰라요 아 잠깐만 여기 나가는 법 여기다 주변에 용암 위치를 다 기억해 놓기 잘 잘했다 와아 잠깐만 배고파서 뛰지를 못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야 나무 발판이라고 야 나리도 네 이름표는 보 어, 팔로. 여기로 와봐 어, 어디냐면 여기로 와서 뭐야 너 어디로 간거야? 어? 아 그거? 여기 와봐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가야돼 거기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풀어야 돼 요쪽 요쪽 아아 요쪽 맞다 맞나? 어 이쪽 아 내가 방향을 잘못 들었다 순간적으로 이쪽 이쪽 이쪽이거든 그리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어 요, 요쪽에 비밀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다 찾았거든 여기 점프맵 있던데는 근데 점프맵 전에 이 방에 비밀길이 하나 있어 아직 뚫피지 않은 데가 여기인 거 같아 그팔 포션이던데 있 여기 여기에 뭐가 있나봐 어 그러면은 으악 고문이다 어 그거 돌려서 또 비밀길 하나 찾아야 된다 나, 나도 나 가볼게 어렵다 이거 잠깐만 포션방으로 못 들어가거든 아, 일단 포션방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나가면... 안녕, 뇨목방? 오랜만이네. 노목방이 있어도 어디로 갈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지도상으로는. 음... 묘목방 일단 벽면을 놨냐. 응. 니도 오른쪽에 하나 뜨지, 그거. 어. 이묘목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랄 것 같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하나가. 이거 깨지 말라 했고. 요고, 요고, 트럼프가 제일 수상해, 일단. 뭐가 수상하다고? 트럼프. 야. 아, 트럼프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종이 있는 거. 이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더 코드. 다시 보고 까 죽어가지고 나 여기서 죽을게 나뭐 찾겠다 이걸 저기로 접근하는 길이 하나 더 있나보다 어... 저거 8번부터 먼저 접근할까, 그러면. 약! 약. 하고 아. 어, 고문, 고문 당한다. 약. 어. 아니, URYHJ가 A 뭐지? 어, 포셔 나오는 대로 일단 와. <웃음> 거기서 몇개 챙긴 다음에? 어, 8번 챙겼다, 나도 3개. 일단 당장 8번 방에서 점프는 절대 안 되고. 이 8을 어디다 써야 되지? 9번에 3주창 돼 있는데도 받고, 이제 두고. 근데 여기서 절로 가면 뭐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팔을 먹고 두 칸을 뛰어올라서 계단 따라 쭉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야 나... 야나 전혀... 못... 어? 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와 어디? 어떻게 왔어? 잠깐만 이거는... 이거 빵구 뚫어놓은 거 실수로 빠졌고 나 지금 이 시계 2개.. 액자에 걸리는 데로 는데 어? 어디야? 어? 어떻게 왔어? 설명해줄 수 다다다다. 있나? 내가 한번 해볼게 아! 데려다줄 수 있다 바로 오케이 와잘 찾았다 야 올리고 잠깐만 근데 어, 시계.. 방으로 와봐. 근데 시계라고 하면 뭔가 좀 그거 같았대 약간 우리 저번.. 아그 아, 때도... 시계는 아니다 안다 그렇게큰 시계 말고 그냥 액자에 걸리는 거어이 넘어가봤나 그... 그... 아니? 아 요기서 넘어가? 나 8번 포션 6개 챙겨놨어 8번을 먹고 이거를 뛰면넘어가지라오 그렇네 아. 그 다음에 요로가 어제 아무도 못봤잖아 오, 와잘 찾았다 이거 어타임머신인것 같은데 이게 뭐지? 타임머신 아닌가 저거 잡고 가는데 정말 시계방 다운데아 여기 나무가 이리 자라네 뭐야 오 뭐야 뭐막 블록도 뽑히고 진짜 잘 만든다 야 타임머신 점점 침식되고 있다 응야 이거 포탈 패러디 아니냐 응 <웃음> 포탈 패러디 자 이제 이곳을 나가보자 한번 나가야지 여기 뭐가 생겼어 뭐야 일단 여로한번 가보자 먼저 와잘 찾았다 안에 안에 후후 땡스 읽어볼게 땡스 닉네임들 나와있고 야 혹시 이 스타일 가요 이거? 어 이건 이 스타일 인거 같다 그냥 이건 아 이거는 그냥 제작자들 명단 넣어준 거 같은데 어 여기 뭐 버튼 잠깐만 있어야? 여기 여기 맞춰봐봐 무슨 색이야 파란색 이 색깔. 파란색 맞지? 어 오케이 파란색 내가 한번 맞춰볼게 하늘 파란색은 오른쪽 위 왼쪽 위다응 맞네 이러면 어 맞다 파란색 맞췄고 그리고 팔 먹고 뛸수 있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인벤토리를 기화야 돼서 파, 팔은 이게 단거 같아 아 근데 이쪽 방에서 뭔가 안 야, 나는 맵 로딩인가? 오류 때문에 안 보이거든 잘야 잠깐만 여기 구렁텅이 있는데 왠지 들어가서 빠지고 싶지 않나 어디? 그냥 쭉 나와가지고 응 앞에 보면 무너진데 나오면 빠지고 어? 싶은 곳이 있어. <웃음> 일단 6개 한번 볼래 거긴 뭐더 없는 것 같은데 갈 어, 수가 어, 없잖아 안 부서지고 어? 위에 위에 저거 뭐 있어? 팔? 응? 이 팔은 뭐지? 야이팔 왠지 쓸때가 쓸데 내가 찾은 것 같거든 어디? 팔 들고 이스터에그 번거봐봐 어아 이거 포션 사라지니? 아6이 왠지 뛸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이거 팔이 내가 쿨타임 보니까 10초거든 네, 네. 이 빨간색 밟기 전에 뛰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어 들어가진다 들어와 그리고 내려가면 안에 또 발사기가 있는데 발사기가 안 열어지고 나 실패했다 다시 할게 조사해 보자 와잘 찾았다 근데 이거 어 뭐야 표지판 이 있는데 검은색깔 검은, 검은 색깔 있고 표지판 어? 있고 어? 밑에 아, 돌 유기. 땡기는 클릭 안돼아 여기가 그 나무 바... 어 여기 있다 아 여기네 언더 오 하고 언더 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뭐 가면 점프 강화 일단 이 언덕바 여러개 챙겨가보죠 일단 갈수 있는 데밟아봐야겠어 어? 나무 위에 길이 있구나 쓸수 있는 곳 발견 언덕바 여러개 챙겨가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아. 올라가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가지 여기? 저 용암은 그냥 탈출해라고 있는 거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어? 여기 뭐가 있다 요어열로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모르방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저 모르방으로 가야 돼응 그런데 <웃음> 어허 이 게임 컨트롤 게임이네 어허... 이러면 안되지 아 근데 요렇 여기로 어떻게 가는거지? 아야! 네. 나무를 여기다 어. 한번 심어보자 나중에 돌아가서 어 나무를 여기다 한번 심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나무를... 어? 야 죽으니까 여기로 나오는데 그러게 아 그럼 나무를 저쪽 방으로 갈수 있도록 요, 요기다 심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나무 위치 알았다 타이머신을 어떻게 돌리냐 잠깐만 일단 요주변에 요 검은색 잠깐. 아 검은색 검은색 버튼 누른다면 죽으면 되네 아 그러면 그 거기 나올걸 죽었던데 어그이언더바는 아. 어. 나중에 챙기고 일단 여기서 죽자. 우리 왔던 데 왔던 대로. 응. 왔던 데로 되돌아가자. 응. 뛰어서 여기에서 여기. 응. 타임머신 다시 돌리면. 어 돌아왔다. 야, 그렇지 이 빵꾸 뭔가 세모이나 했더니 이런 정도. 그 다음 나무 나무로 바꿔 심어. 나무가. 나무는 이거 돌려야 된다 한번 정신병 걸리고 아 맞다 포션 가져야 되는구나 나도 고붑니다 아 나무방 포션 필요 없다 처음에 갈때한게 필요하다 이거 음. 여기에서 우리 여기 심었다 이거 어 이거를 여기로 어이쪽으로 옮겨야돼 오 어, 뭐야? 떼고 가보실다 동시두 그룹까지 가능한거 같은데 두 그룹 해볼까? 여기도 하나 심어봐봐 어 안되는데 어아 하나밖에 안 돼. 여기 하나 심고 가보래 가자 아 이거 시행착오를 너무 겹 쳐야되구나 이거 빡센데 그리고 용암으로 돌진 둘진... 문제는 근데 이래도 내 취향에 맞는다, 이 게임. 잠깐만. 물약. 요... <웃음> 우리 물약 안 들고 왔잖아. 어, 아, 야, 나 여분 넣어놨다, 여기 와봐. 아. <웃음> 잘해놨지. 여기 하나 있다, 여분.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필요는 없을걸? 혹시 몰라서 요, 여기다 넣어놨거든. <웃음> 아, 야, 요... 야,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아까 타이머신 방이 팔번 먹고, 점프 강화 있는 채로 넘어 들어간 거죠다응 음. 먹고 온나 다시 여분 진짜 잘 챙겨 놨다 너백투더 퓨처 으악 와블럭이 돌아간다 나중엔 이것도 지루하겠지 아마 엄청나게 시꺼면진 누구 머리가 아닐까 준, 모, 악! 뭐라고? <웃음> 썩어봐 종양이 블랙헤드가 됐다 팩트도 정... 필터하고 여긴 먹겠지 이 나무는 나무가 더 그래. 자랐다 나왜 후를 먹었지? 후후 후 말고 말고 물약을 먹어야 돼. 와, 이거 은근히 컨트롤도 넣어놨구나. 와. 마크맵 같은 맵이야? 잠깐만, 이번엔. 어. 왔다. 아, 이제는 점프 필요하겠다, 야. 응. 아, 오케이. 와. 근데 팔이 덤뿌리. 왜 다시라 되있냐? 언덕바로 되있냐? 팔이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오. 으악! 어. 와 페이크 암호방 오우 와. 감탄밖에 안나오 내려가면... 않는... 어? 뭐가 있다 이제 나가고 싶은데? 진짜 암호방 와 여기 파란색이 있구나 Uh -huh. 파란색 암호 찍어 갈게. 수샷 응. 하고, 파란색 암호는 나중에 풀어보자. 네. 응. 아, 정말 귀중한 게있어한 <웃음> 대, 한대이 있는 가 아, 여기 파란색 암호가 있었구나. 이걸 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웃음> 락 덕구 웃는 소리다 덕구 응. 그리고 왠지 여기서 죽어라고 홍보하는것 같아요 거기 그렇네 다른 거뭐 없었지 오케이, 일단, 탈...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구조야. 음. 어. 저 모루 한번 눌러보고 싶다. 눌렀어. 별거 음. 없어. 없제 뭐, 여기는. 일단 죽어보자. 응. 음. 이건 죽어야 된다, 무조건. 어제, 왜, 저기 움푹 파여있냐? 다시 한번 가보자. 일단, 수상한 김새가 느껴지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그래도 뭐안될것 같은데. <웃음> 어, 없어, 어 없어. 없었지? 모든 걸다 의심해봐야 된다 이맵에서는. 여기도 뭐 없고. 뭐 응. 다음에 없나 이제? 저기 넘어서는 뭐 들어가겠고. 응. 지도 보러 갈게 지도가 어떻게 열렸는지 보자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내가 원하는 곳 뚫었고 그 옆에 또길 하나 더 있다 아이가 거길 뚫어보고 음. 싶다 이번엔 어 저거 그리고 맨 아, 뾰로... 왼쪽 어, 맨 왼쪽에 튀어나온 거 있다 아이 응. 어. 그거는 거기거든 그막 좁아지는 거 봤지 길. 응. 거긴 거 같은데. 일단 어. 우리로 아, 오른쪽에 음. 두개 뾰족 뾰족 나온 거. 응. 두개 가보자. 가운데 쪽 하나 저거 한번 잡아보자아저건 아직 못못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럼 맨 오른쪽 위에 저거. 응.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그거 돌리는 거를 다섯 개 잡았다 이가 그러면. 그맨 오른쪽에 있는 저 튀어나온 곳에서 주황색깔 돌리는 게 나올 것 같아 가보자 한번 오케이 죽어 방... 오케이 방향성 다 찾았다 우린 방향성 다 우리 왜 <웃음> 여기서 뭐하라죠? 아, 이거, 이거 당연히 여기서 뭐하라지 지도방이었는데 왜 여기서 뒤로 가서 여기서 근데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그런가? 응자 어 다시 여기 점프를... 머리가 왜 있어? 응? 여기 와봐 어디 있냐면 어디 지 여기가 어? 뭐야 어 뭐야? 어, 물약 가지러 가기 싫어서 어 뭐야? 네. 왜? 이상한 거 발견했다 일단 야 일단 이상한 거랑 찾는데 니도한번 보고 갈래? 이걸 그러자 이걸 한번더 해야 된다는 게 괜찮지만 여기 왜 뚫려있냐 아저 들어가니까 별거 없더라 사망이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음. 어디서 이상한 머리를 찾았고 갑자기 땅이 파져가지고 나 죽었거든 오. 섬뜩하다 어디였냐면 여기 근데 여기 잘 찾아보면 막 사람 머리가 하나 있었거든 어디에 어디였지? 아 개섬뜩하다 어딘가에서 발견했다 여기였나? 잠깐. 네. 어. 나도 네. 얼떨결에 찾은 거라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와개 개 무섭다 개무섭 요쪽 돌아다니다가 여기였나? 어 여기였다 여기 구멍있다 아이가 어. 거기에 갑자기 사람 머리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구멍이 생긴거거든 내가 죽었던 데가 방금 뭐지 저거? 되 무서워 잠깐만 여기 요기, 여기였나? 요기. 여기 어디에 갑자기 이게 입구가 막히고 쭉 있으니까 여기 갑자기 사람 머리가 생겼어 어... 입구가 닫히고 그리고 구덩이가 생긴 나도 왜왜 그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덩이가 생긴 요런데 들어가 보다가 길못 찾아서 했는데 갑자기 사람 머리가 생겼다 어 여기 맞는 것 같다 여기. 나 뭐, 여기 생겼다 그리고. 뭐지 존나 선택하네. 와개개 개 깜짝 놀랬다이이 스타일 그거 같아 그냥. 음. 아개 놀랐다 나개 무서워서. 갑자기 저 얼굴 생기면서 땅바닥 부러져가지고... 어제... 어디? 어제 어디죠? 여기가 했었고, 이거 지우고... 잠깐만, 저기가 어딘지 생각해보자. 저기 저기 맨 오른쪽에 약간 꺾어져 있는 길이 길 위에 나 있는 저기가 나무 방이다. 이가 이 방인 것 같아. 이, 이 방이 그거 꺾어져 있는 나무가 이어져 있고 여기에 또 무슨 방이 하나 있었고 그방이 이, 여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요거 요거 암호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 상자. 상재 u r y h j 라고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두번째 암호가 아, 여기다 이걸 뒤집고 가봐야지 고무는 실은이 텔레포트다 자, 요거 여기서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면 나무방이다 이거. 저기는 응. 풀었고 요거 누르 봐. R, H 순서는 U, R, Y, H, J이거든 응. 근데 눌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건 왜 나오는 걸까? 이거는, 저거, 상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서 떨어지는, 열면 떨어지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저 구멍 난건 뭘까? 어디? 위에? 레버 누르면 구멍이 생겼다 말았다. 아, 그래. 그래. 아, 여기, 와봐. 원래 뒤집어져 있었다, 이가요 밖에 와봐. 응. 네. 여기, 요거요 구멍. 아. 요 구멍. 그렇네. 고장났는데. 엄마 엄마 허리 때. 장 어디 어 어? 어디? 거어데 어? 라고안 어? 뭐지 이거? U, R 뭐야 이거 미균이 잠시 나갔다 와봐 이거 여러 명 있어 오류 뜨는 건는 모르겠는데 응왜 안되지 U R Y H J 어? 뭐야 아 다시 들어와봐. 이 게임이 오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게 뭐가 없어. 아 유인 토너가 없네. 알았어. 여긴 통로가 없었다. 응. 어, 아, 이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뭐. 곤란스럽다. 난이도 있는. 뭐가 없지 않나? 응 U R Y H J 나무.. 나무까진 풀었고 U R Y H J U R Y H J 밖에 레버 뭔가 했더니 약불타는 거였다 아 U R Y H J 아이 상자방이 제일 어려워 요거 U R Y H J 요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생각나는 거 없나 저거 할 때마다 글쎄 U R Y H J 그 알파벳 소리 들을 때마다 머리가 빈다 R Y U 아, 존나 헷갈린다. 개, 어려워. 일단, 이메 플레이 타임이 2시간 정도 되더라. 야 개발자가 저거 왜 포션이름이 파리인지 가르쳐줬다 응? 더코드원에서 여덟번째 방 이름이 점프였대 그래서 팔로지였대 어. 어 이거는 처음 알았어 야 대작자 등판에서 가르쳐주더라 난저 파리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알려주네 아 일단 여기 말고 아니면 저 왼쪽 방을 한번 가볼까 이제 여기서 방을 하나 더못 찾을 것 같아 여기서 죽고 어 여기 죽던데가 어디 있지? 요거였네 잠깐만 <웃음> 지도 하나만 더 찍어가자 까먹고 스샷을 안 찍었어 <웃음> 요 방에서 여기 들어갔을 때는 뭐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 녹색깔 있었고 노란 거 똑바로 찍어 봐자 여긴 이게 다고 이 방은 뭐지? 여기서 죽으면, 요로 가고. 여기서 점프해서, 맨 처음 이 방을 가보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여기 가이 있었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면 하나씩 새고 나오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찾았고 이 좁은 길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오, 아 뭐야 빨간 방에 왜 램프가 없는데 어디 왜 덕구가 깨서 아아아 아. 아. <웃음> 아, 근데 이 포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와개 어렵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잠만 저 방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고 빨간색이고 이게 여기는 더 이상 없고 이렇게 해서 요방 들어오면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도 방이 있어. 어 뭐야? 어. 와, 찾았다. 와 미쳤는데 와 레전드인데 와 이리 찾아 화장실 좀 갔다 와자 여보세요 응. 민규 지도보다 방 하나 또 찾았다 오. <웃음> 어디냐면 그 빨간색 버튼 누르던 그큰방 알제? 어, 거기서 점프 부스터 크게 줬다 이거 그거 어. 왜 줬는지 알아냈다 요 위에 봐봐 여기 봐봐 <웃음> 그, 그걸로 그갈수 있는 거어갈갈수 있더라 확인했다 그렇네 또한건 아, 했다 여기도 못본다네어 뭐야 딱. 나 DP 좀할게 <웃음> 어, 해라. 아, 주황색 정답방. 이게... 오케이. 당근. 당근색. 여기 노란색 발판이 있는데. 뭔 뜻이지, 이게? 당근 교양과 뭐 컴퓨팅 사고가 다 어, 아, 야, 이거 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응? 밑에 레버 같은 게 있어서, 그거 작동시키면 다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레버방에서 강제 추방 당했는데? 어! 나도! 그리고 딱. 죽어! 으 레버방 만지로 가몰래 도끼방에 있냐? 여기서 뛰어가서 점프! 빨간색이고 점... 아아왜 여기로 추방 당하냐? 아무래도 추방 당하는 게정식루트같은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주방이 됐거든 음. 그럼 한놈 밑에 악 사망 와.. 저걸 이제서야 발견했다 <웃음> 왔다 왔다 6기를야주방아야너왜주방다하는줄 알겠다 응? 어? 저거 약간 줄무늬 그려져 있는 저것만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매끄러운 거 밟지 말고. 아닌데? 아, 어, 왜 여기로 주방 당하냐, 이번엔. 오이. 그거랑 관계가 없다고 봐. 음, 그렇네. 일단 저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일단 저기 가볼 테니까 네 일단 TV에 눈에 가볼까? 보이는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레버 내려가고 응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내렸다 어 내리면은 바뀌는 게 없나? 자꾸 추방 주방... 아니니 네 글로 가려면 내가 TP해서 글로 가볼게 안되는데 이유가 뭐니? 뭘까요? 어 뭐야 나 떨어졌다 아 민규 니뭐 밟나? 근데 저기서 뭐니 작가 뭐 발판 밟는 소리 난다니 안되는데왜내아 왜 일단 레버 한 개를 땡겼어 오케이 저 방에 동시 출입은 불가능한가? 혹시 그런 것 같은데? 어. 우리, 어, 너 들어오니까 바로 쫓겨났어. 아, 그럼 네가 하고 있을래? 난맨 윗방 가볼까, 한번. 어, 다리 연결됐는데. 저맨 나... 끝으로 가는 길이 없어. 일단 문제는 알았다. 일단 네가 가서 한번 레버 만져 보아봐 난 밑에서 일단 좀봐이할게야 근데 응. 왜 우리 이때까지 하면서 저거를 발견 못했을까 아연결된 쪽으로만 돌아다녀야니네응아네가 그거 이상한거 밟고 있었나 잠시만 야 너 오자마자 튕겼어 아그 동시 출입이 불가능한가 보다 뭐야 어? 나뭐 나 했는데 튕기니? 아! 아! 요 밑에 봐봐 노란색 있다 이거 노란색으로 어? 된 길로 가야 된다 빨간색으로 가서 틀린 거다 우리가 아하 됐네 그래서 밑에서도 똑같이 졸되나 음, 보다 그게 레버 방에서도 하하 막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였네. 그렇네. 어 이번엔 뭐가 잘못된 거야? 응? 어? 그냥 니가 오자마자 어? 야이렇게도 끊겨지는데 아무래도 이거 혼자만을 <웃음> 가진 것 같다 어? 야 밑에서 돌아다니는 거 가능 아, 아 안되나 뭐 니네 위에서 약간 맨만 봐줄 수 있나 혹시? 오케이. 어 근데 여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난. 음. 계속 보고 있다. 아직도 연결이 안 됐지, 대 어. 처음 부분에서는 연결이 안 됐어. 당겨야 되고. 얘가 뭐지? 처음보고 해금 됐던 게 어떤 레버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망했다 저게 없나? 없는 거 같은데 야 총알이 천장 천장 봐봐봐 아. 연결되는 색깔 미리 예고해 주는 거 같은데 오 그렇네 어아 그럼 초록색은 초록색 길이 켜지나 보다 어디 보자 응. 여기 있는 게 초록색이잖아 어. 요거 초록색이고 근데 요 위에 보면 색깔이 있다 이가그 색깔을 니가 한번 봐줘야 돼 초록색깔 레버가 이건가? 아니면 근데 이건 시행착오 잠깐만 올라가? 초록색깔 맨 끝에 요거가 혹시 출근죠출근 요... 맞지, 맞지? 요거 하면 저기 생기지? 어 초록색은 여기고 초록색하고 어, 노란색이 저기겠네 노란색이 요거 입쁘쪽 노란... 거니까 잠깐, 어, 노란색이 시작기점? 어 요렇게고 보라색이... 말고 보라색은... 파란색 해야 돼 두번째 정말? 파란색은 저맨 끝에 요건거 같은데 추... 아니 아 아니, 그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다시 원성... 요고? 아니 아니 이게 출구 바... 뭐냐 음. 출구 쪽으로 가봐야 일단 요고? 어 그거다 이게 파란색이 욕이면 노란색은 없다 했으니까 보라색이 욕이고 보라색이 거맞나어그빨간색잠깐만어 어. 아, 아, 빨간색 거기 맞다 그걸 니가 네가, 들어오고 네가 있는데 빨간색이고 음. 보라색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사이 아 그럼 요거겠구나 요거 F5로 보면 되지 그래. 정 안되겠어요 어? 바진다 전진데 그 다음에 아, 근데 보라색이 유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룹 둘은 내가 봤을 때 초록색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니가 봤을때 어떻게.. 니가 봤을때는.. 야, 니가 봤을때도 초록색이 이상하지? 어너 파, 파란색을 다시 해보자 초록색이 깜빡깜빡거리니까 그렇게.. 초록색끼리 이어서는 못하겠다 요게 무슨색이냐? 빨.. 야 빨간색.. 빨간색 눌러 봐 빨간색이.. 어? 아 근데.. 어디 있다 했지. 저거, 저거 가운데 이제. 음. 빨간색하고 초록색. 이번에 초록색 눌러봐라고 응. 초록색 아 초록색 아니야. 이거였다. 이거 하고 노란색. 노란색이 출구 쪽. 입구 쪽에. 입구길 열었다. 열, 열렸다고? 길이었는데? 어, 이어졌네? 응. 파란색 감정이었네? 예스! 예스, 됐다. 지나가, 아, 어, 지나가요. 지나가, 어, 뭐야. 왜 주방인데? <웃음> <웃음> 야, 한 놈만 여... 지나가자. 어, 한 놈, 씩만네 위에. 안에 있지? 종이, 종이 있고. 버튼. 오케이. TP 할까? 버튼. 어, 주황색? 종이는 뭐가 없지 그럼 이제 주황색 해금하자. 주, 주황색 해금할게. 뭐 이거, 이거 하면 끝난다. 어, 주황색은 왼쪽 아래. 여기다. 어. 정답. 끝! 돌아가자. 끝. 그, 끝났다, 여기도. 와. 야, 지도 완성, 어? 여기 또 해금됐다. 주황색. 코드 방 해금됐고. 아하. 아 이거 원래 있었지. 아. 딱 찍었지. 지도 한번 보고 가자. 와. 어느 쪽 방이